안녕하세요, 유관호입니다. 어, 오늘 2020년 3월 16일 53일차 그려볼 그림은 이런 털모자입니다. 먼저 동그라미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밑에. 모자를 그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6번입니다. 음, 20년 3월 16일 월요일 매일 그리기 54일차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려볼 그림은 요리 그림입니다. 음, 먼저 머리와 몸통을 그리라고 합니다. 몸통을 먼저 그려볼까요? 머리를 그려봅니다. 그 다음에, 부리와, 부리, 부리와 날개를 그려봅니다. 그 다음, 꼬리와 눈을 그려보니, 꼬리, 꼬리와 눈. 다음 깃털 부분을 그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오리를 그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어, 오늘 2020년 3월 7일 그려볼 그림은 네, 이런 개미입니다. 네, 머리와 눈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몸통을 두개 도 하고 이렇게 해 되나요? 그 다음에 다리를 여섯 개를 더 하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눈동자와 더듬이를 그려줍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개미를 그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관호입니다. 어, 오늘 2020년 3월 18일 수요일 그려볼 그림은 어, 이런 이런 신발 그림입니다. 먼저 얇은 직사각형을 그리라고 합니다.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곡선을 만들어주라고네요그 다음에 무늬를 좀 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신발 끈을 이런 부분을 기회를 해주려는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신발을 그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건호입니다. 2020년 3월 20일 오늘 그려볼 그림은 이런 배드민턴 라켓입니다. 네, 먼저 동그라미 두 개를 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줄을 더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루와 손잡이 네. 이렇게 오늘 배드민턴 라켓 한번 그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